제가 다양한 전문가님들 만나뵙고 인터뷰하잖아요. 참 네. 많이 있더라고요. 곰 상품이 똑같은 상품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A라는 상품을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설계하는 거랑 저 사람이 설계하는 거랑 틀려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분한테 맞춰 갖고 솔루션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뭔가 말을 말씀을 드릴 때 무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명쾌한 답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해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험의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도 보험을 공부하면서도 아, 정말 끝이 없구나. 어 점점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미분 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네. 음, 아직도 빠져들고 어제도 이제 저희가 밤샘하면서 이 실비 진짜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네.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지금 제가 거의 한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한 13년간 쌓아놨던 모든 자료들을 꺼내서 실비에 대한 걸막 집대성하고 있었어. 근데도 막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네? 와 그런 거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문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제가 기존에 드렸던 솔루션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어,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계속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하는데 저는 계속 이제 전문가님들 오시면 항상 기준 세우고 는답 주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웃음> 답을 원해요. 아왜 자꾸 모호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이걸 얘기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 제 나름대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아, 명확한 기준들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단편적인 이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시는 구독자의 느낌은 그래서 뭐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웃음> 그걸 기대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어떤 기준을 딱 세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 어, 제가 아까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 드렸잖아요 <웃음> <웃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 전환을 갖다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제가 판단할 기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음. 저는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어떤 쪽으로 더 유리한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보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하신 고객님들이나 결정은 고객님들 몫이에요. 제가 보험료를 납부를 갖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하는데로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음. 가장 서로에 가깝게 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음.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다 틀리겠죠 음. 자 그래서 MMO 하실지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상황을 갖다가 전문가랑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게좀 가장 좋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이런 기준들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네. 스터디하면서 하고 느끼는 거지만 견해가 중심스럽다케이스 바이 케이스 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을 잡아간 건 맞지만 어,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오만이다 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명의들한테 찾아가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다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내가 뭐 수술 뭐 이렇게 개복 수술을 잘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와도 다 개복하는 게 아니잖아. 요 그렇죠. 어, 어떤 환자는 개복하지 않는 뭐 비개복으로 하는 것들이 비관혈 수술들이 더 좋다라고 하면 그런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네. 진짜 명이지 않나. 요렇게 네네 네,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네네. 네. <웃음> 그래서 실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이 네, 있을 거예요. 뭐 걱정도 많으실 거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이거 진짜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님들,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전문가님들이랑 개별적인 상황들, 아 내가 보험료가 지금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보장을 잘 받고 싶은데 보장이 잘된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 앞으로 실비는 보묘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논 되고 있는 게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급 구조를 좀 바꾸는 의논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강조드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개별적인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로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인 솔루션들 그리고 그 대안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전문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걸 확정 드릴 수도 없고요. 네. 네. 하지만 그 상황에 고객님 위기의 상황에 계실 때 같이 고민해주고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